오갈대가 없어 보이는 여자 그리고 퇴근을 하면서 동네 구멍가게에 들르는 오늘이 주인공 공자입니다 아이고 아픈 못살이 됐다! 왜놔자씨잡으셨 어떠세요? 바쁘실텐데요. 박경장님! 왜아 어디 가십니까? 괜찮아요. 습니다 아, 빨리 들어오시죠. 봉자 씨.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봉자. 세상을 보고 그런데 갑자기 뛰쳐 나오는데. 그러니까 반장 자리도 영석 씨한테 지 야, 네가 엉덩이 돌릴 기회를 조금 왔냐? 야, 여기 우리 집 맞죠? 네, 저자. 음, 뭐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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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는 일하던 김밥 집에서 해고를 당했네요. 여보세요? 네? 김밥집 정말 그만둬요? 정말요? 그 시각 여자는 헌 책방에서 책을 보고 있네요. 화가 난 공자의 행동. 그리고 여자도 당연하듯 공자의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맛이 갔군. No. <웃음> 잘 몰라도 괜찮아. 우린 서로를 잘 몰라도 손발은 잘 맞는 것 같아. 보여줄게 있어. 아안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니까. 두 사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거울였으면 좋겠다. 앞으로 두 사람의 내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영화 봉자였습니다.